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가만히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골목식당에 돈가스집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골목식당 얘기를 안 하려고 나름대로 찍지 말자고 하는데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돈가스 소스를 바꾸자고 했을 때 그만한 노하우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서 바꾸자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돈가스집 사장님은 자기께 낫다 근데 바로 앞에서는 백 대표님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오면은 앞에서는 항상 그래요 어우 할 것처럼 어 맞다 근데 실제로는 바뀌는 부분이 3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알려드리고 고치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했을 때 실제로 바꾸시는 저희 상담자들은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송도 김밥집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블로그에 확인을 해봤는데 송도의 김밥집이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의 몫이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천해야 될 부분은 본인들이라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일맥상 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가스집 사장님도 알려드려도 뒤로 가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서 어쩜 저희 구독자님들 상담한 모습하고 비슷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돈가스집 사장님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손님들이 이랬다 손님들이 맛있어 한다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손님들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손님들이 가게 사장한테 바른 말을 할까요 올바른 정보를 알려줄까요 그 손님들은 맛있게 먹었던 맛없게 먹었던 거의 대부분 네 맛있었습니다 이러고 나갈 겁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표정이 달라요. 정말 진심으로 맛있게 먹었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분은 맛있게 드셨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항상 물어보죠. 손님들한테 맛있게 드셨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도 어느 가게 갔을 때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고 나옵니다 맛없게 먹어도 돈까스집 사장님은 손님들이 맛있다 손님들이 좋아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은 결국은 본인의 몫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알려줘도 본인이 선택을 하진 않거나 본인 스스로가 더 맞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노하우를 알려줘도 본인께 안 됩니다 돈까스집 사장님도 똑같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알려줘도 본인 고집이 우선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14년 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손님 조금 늘었다고 장사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손님이 많이 왔을 때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손님이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을 거고 그동안에 손님이 많았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14년 동안 장사를 했으면 은 대비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돈가스집 사장님은 손님이 갑자기 몰렸다고 손님을 다 놓치는 장사 초보자 시스템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선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조차도 이거 있지 않은 장사 처음 오픈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은 저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리더라도 먹고 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을 하려면 은 처음 장사 오픈해서 놓쳤던 손님을 다시 끌어들이고 회복을 시키려면 은 3년이 걸립니다 근데 14년 동안 장사하신 사장님이 처음 장사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맛도 기본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사소하고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장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노하우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알려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능력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광수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